예, 헌터팡 매니저입니다 컨텐츠 추천 좀 하려고요 어떤 컨텐츠인데요? 컨텐츠요 에헤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이고, 그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방사장님 그거 하다가 다리 박살하고 어깨 박살하고 발동 박살하고 등들이 박살하고 아주 그로 놓카츠 컨텐츠여가지고 방사장님 절대 안할 겁니다 한번 물어다 주세요 제발님 발 제발님 발 에헤이! 자, 이서 보이소 방사장님 어, 왜? 컨텐츠 제기가 하나 들어왔는데 투망 컨텐츠... 투망?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꺼져, 이 때려주자, 저 멀리 꺼져 오오오오오들으져죠방사장님안 한다니까요 아저 집에 투망은 다른 사람이 치고 옆에서 찍기만 하면 된다고 전해주세요 아 있어 보이죠 뭐 제방 사장님 투망은 다른 사람이 치고 찍기만 하면 된답니다아 진짜 개꿀이구만 내가 지금 방귀로 마호트 방귀오 아이 선글라스 비싼 건데 <웃음> 리발 저 팔게 자 여러분 들 제가 한번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바로 바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투망을 쳐가지고 전어 한 아홉 마리를 투망만 50번 정도 롬롬롬롤날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한번 먹을 컨텐츠가 있는데 그 이후로 투망을 다시나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망을 던지는 것은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제주도로 가서 한번 투망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던져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개꿀 자그러면 지금 바로 제주 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내 혼자 가기 싫어! 가아치 가요! 레쓰~! 고오! 자자저 신나서 그 잡으러 가는 거 봐라! 성격 로 같은 얘기! 여러분 오늘 흐망하라 다시 또 제주에 왔는데 시면 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바람스레 많이 들어가죠! 야. 자 그래서 보시면 저쪽은 바다고 이쪽은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지역에서 투망을 보통 던지는데 오늘 제주도에서 어떤 생물이 잡히지한아 투망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여러분 제가 안 던져요 오늘도 개꿀 오늘 아버님이 여기서 투망을 하시는데 투망으로 하셨던 고기를 이제 회집으로 해서 막 잡아드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요 네, 아버님이 투망하시는 거를 좀 멀리서 보도록 할게요 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야 아버님의 뒷모습입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와 근데 지금 바람이... <웃음> 아니,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여러분 지금 저기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쪽에서 투만 치는 거를 일단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신다 제발 뭐걸리올리면 보이거든요 예 꽝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잡으셔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소화 소화 소화 소화 녹야 근데 너 누구야 됐잖아 <웃음> 보고? 그거는 먹지는 못합니다. 저 아버지가 보고 연이 엄청 잘했어요. 보고 장치 있으셔? 네 예. 와, 진짜로? 대박인데, 그러면? 이야, 뭐 보고가. 이야. 다들 아, 보고 네, 면허증 있으신가요? 그렇지. 이야. 야, 오늘 보고 갑니다, 보고. 아니, 뭐, 이거 보고. 그러면 죽어. 아, 채널 삭제 여러분 아, 제가 동해안에서 많이 잡는 쫄복인데 이거는 면허증 이사 손질라는데 우리 아버님이 면허증 있으시다 해서 요 보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자리에서? 아 어, 안되죠 보이가전 진짜 맛있어 근데 맛 없는 게 혹시 아, <웃음> 영가시 이런 거맛 없죠? 아 맛있어 이여 <웃음> 여러분 <웃음> 이 보거랑 지금 또 투망을 하러 가셨는데 이거는 작은수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버려 버려 여러분 아버님이 또뭐 잡아서 지금 오십니다 이번에 뭐가 많은 거 같아요 아 해초 해초 다 아, 미역국 먹으면 되겠다 다 처먹으려 하네 <웃음> 아고생하습니다 아버님 이거면 은 저희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또 다른 데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다른 데 가면 좋죠 자 여러분 다른 데로 장소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동했는데 자, 이쪽에서 딱한 번만 던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수 나오는 곳이 고기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때 빨리 가서 후딱 쳐버려야 돼요 오케이 어 느낌 좋은데?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자 과연 오우펄떡펄떡한다 아닌가? 어? 뭐 잡으셨는데? 아, 고기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 어 쫄복 쫄복 쫄복 오늘의 목표 쫄복 이야 오오 오, 오. 고기 최고야 고기 최고예요 음, 우리가 복덩어리라서 많이 잡히나? 아하하. 개빡치네 <웃음> 오 얘는 엄청 크네요 얘도 쫄복이에요? 이게 다큰이 아이고 옆에 물었다 라삭 와 엄청 많이 잡히는데 우리가 복이 많나봐요 아하. 진짜 개빡치니까 그만하세요 야 진짜만 다이 파도가 있고할때고이가들어오는어 그죠 지금 뭐한 큐에 지금 딱 이정도 잡으셨는데 딱한번더 던지신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이걸 많이 잡아고 너네 먹이려고 시키는 그쵸 아, 아. <웃음> 네, 아버님 많이 화나셨어요 들어가세 아, 갔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뭐 보셨다 뭐 보셨다 지금 방금 저자세는뭘 보고 던지신 거거든요 아마도 아 느낌이 조금 싸한데 뭐안 잡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버님이 여기서 아무것도 못 잡으시면 은 분명히 한번더 던지실 거예요 전 알아요 이거 한번 던지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분명 한번더 던지신다고 자 과연 없어요? 아버님 올라오세요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지금 바로 복요리 이제 만들어갈 건데 진짜 이거는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쑥스로 가가지고 봉요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한번만 해요 라삭라삭 아 <웃음> 잠깐만 조금만 더 <웃음>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더 뭐라고? 라살라삭 컷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복거들을 아버님이 직접 손질하시는데횟집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조건 자극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냥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거. 혹시 오늘 하시는 요리가 어떤 요리인가요 아버님? 꼭사신이에요 라면 원래 복거를 라면에 넣어서 먹나요? 엄청 네. 많이 아 엄청 많이 먹어요? 제가, 제가 복거를 처음 먹어봐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다른 고기는 못 먹을 정도로 맛있다고 해요 이야, 이야. 어... 독이 머리 쪽에 있나요? 내장. 아, 내장에 그쵸. 있어요? 아 여기는 없는데 여긴 독이 없고 그런 물에서 계속 해주면 피가 그진다 빠져 피를 잘때 칼집하고 쭉 잡아당기면은 그럼 저기 버려진 거에 다 내장이 있는 거죠? 그제. 야 이게 머리를 따고 옆에 살짝 칼집 내고 쭉 뜯으면 그냥 끝인데 이게 보기 쉬워 보이는데 진짜 많이 해봐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피 빼는 부분은 독이 없는 부분인가요? 씻으면 씻으면, 씻으면. 이 부분에는 테라톡시한 독이 있어 이게 사람을 졸면서 고통 없이 가게 되면 아 하면. 고통 없이 가나요? 마비가 되니까 이, 이가 엄청 셉니다 여러분 살우 네. 살점 나가죠? 살0만 근데 독은 없어 이빨엔아이빨엔 독이 없어서 물리는 건 상관없고 라사케 라 오우야 아 이게 제일 큰 거네요 네. 야얘살 나온 거보라와 이게 근데 보고에서도 작은 종류죠 제일 작은 종류인데 맛이 맛이 제일 좋아요? 아한 참복거든요 보고 요리가 밖에 사먹으면 진짜 고급요리고 비싸잖아요 한 100만원씩 될까? 이게 지금 100만원치 돼요 팔면은? 오늘 돈 벌었습니다 여고분 길에 콜라겐이 많아서 라면에이거 먹을 건데 아 저것도요? 와 여러분 두 마리 나왔습니다 쌍대 아유 돗대 아유 아 이렇게 또한번 계속, 계속 씻어야 돼요 마지막에 한 마리 한 마리 체크를 해야죠또한 마리 한 마리 피를 많이 먹으면 졸려서 졸려서 가요? 응. 아니 졸려서 가는 거는 <웃음> 아니하 아, 이거 먹고 졸리면 무조건 저짜바싹해라야돼 복커티를 아래갖고 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콜라겐 덩어리인 거네요 그렇지 콜라겐 이야 이런 거잘못 보시나요? 어 저는 <웃음> <웃음> <웃음> 카메라가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이거 저거로 <웃음> 갑자기... 어차피 다 잘생기게 해주니까 내가 봤을 때이 다음에 록간네리바를 바로 나오봅 <웃음> 어이구 얘 소리 낸다 아버님이 소리 내신 거예요? 여러분 <웃음> 이 보고 손질은 절대로 그냥 뭐 낚시로 잡아가지고 그냥 한번 먹어볼까 해서 드시면 요 바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손질해 놓은 거를 또 다시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씻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아야 진짜 탱탱하다 자 여러분 보면 여기 양이 진짜 너무 많아요 새우 아니에요? 딱새우 딱새우 지금 바로 드세요 그럼 먹지? 예. 네. 갑자기 졸리면 푹 주무시면 됩니다 아니, 아 리액션 좋아 우와 우와! 아, 그래. 너무 맛있어요? 바닥 그대로의 막아나나나나 아, 나나나니야 나는 나, 이거 나, 나. 아, 나. 뼈가 싫어 뼈안씹어야나는뼈 이거 아니, 나, 아니, 아 일단 혼자병씨 아, 왔잖아요 넌다 소화할 수 있을 것같아에 무슨 소리야 먹어보세요 지금 괜찮죠? 뼈를 잘못먹어서 아니 근데 뼈가 안 씹혀 뼈아니 뼈. 뼈 넣고 씹어봐 그지 살엄청 오도독 맛있지 식감 쫀득쫀득하지? 야야 시키지 <웃음>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놓는데 그거 뱉는다고? 니는, 니는, 나는 먹었지 자손 쥐고 있는 거 봐요 손자여러 근데 식감이 회처럼 문드러진 게 아니라 쫀쫀해가지고 쫙 이렇게 눌려지는 느낌이에요 우와 진짜 이거 식감 대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뱉었어요? 좀 졸린데 지금? <웃음> 아버지 이거 보고 자격증 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집에서 또 쳐먹고 하면 돼? 집에 보고 사나 봐 저요 괴롭겠네 아버지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100만 원치래요 야야야야, 혹시 개그우먼이신가요? 아니요, 저 모델 쪽에서 일했었어요. 에롭컨데 <웃음> 이거를 이제 뼈를 빼고 다 써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싹 하면 끝인가요? <웃음> 야 이야, 이야 좋지 우와 좋네요 원래 이제 보고 손질을 할때 이런 식으로 쫙 펴서 쫙 깔아 놓는 건가요? 뭐 이렇게 접시에그 어. 그림이 보이게 이게 보여야 자격증이 아 그게 보여야 자격증이 합격 기준이 <웃음> 회는 지금 거의 다 써셨고 지금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여기 더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라면 안에 이거 아까 그 보고 껍데기를 이거 완전 뭐.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끓고 아버님이 주신 뼈를 또 넣으면은 이게 라면 맛이 완전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고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얻어서 벌 뭐, 이건 개꿀이다, 사실. <웃음> 사실, 이번 컨텐츠는 개꿀이에요. 너무 다해주셔가지고 <웃음> 아, 상황이 조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저희는 솔직히 멀리서 그냥 서서 로즈미나 싸고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겁나요. 왜, 왜요? 기 있는 건니 아, 가격적이는 아, 까앞에서 뭐, 어, 진짜 짱이야? 어? 이러고 뒤에서 <웃음> 이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나가. <웃음> <웃음> 인상 놀라.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먹죠? 다 같이, 네, 같이 먹죠?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 피끼 색이네너왜 <웃음> 확인하고 해? 왜피기들을다 빼? 피에 독이 있다고 데 <웃음> 자, 짜자! 짜자! 좋아, 네 잘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초하 음. 진짜 맛있다. 우와. 일반 회가 아니네. 와얘 진짜 다르다. 와 맛있죠? 와얘 진짜 진짜 다르다. 살도 엄청 많고 엄청 네, 늘어. 복집에서는 되게 얇게 썰어. 맞아요. 그냥 그냥 그냥 얇게 썰어 보다 이렇게 썬게 훨씬 더 식감 음, 좋을 것,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촬영해주어 또. 아 맞습니다. 우리 또. <웃음> 아, 옆에 턱이 매력적이야. 열매 <웃음> 약간 단대기 있었죠. 아, 진짜 있었어요? <웃음> <웃음> 조그마한 애들은 그냥 통짜바리로 이렇게 에이. 그냥 해주셨거든요. 자, 이거 한번 슈앤씨가. 아휴 아, 왜, 왜? 아 멀리서 오셨는데 어. 헌터 풍치가 드셔야죠, 그래서, 맞죠? 나는 먹는 모습 보고 그 다음 먹어. 요 저도요. 아, 계란네 <웃음> 대중 현지인들은 뼈는 안 먹습니다. 이게 아까 여쭤봤는데 <웃음> 얼굴 좀 빠긴데 오늘 술안 마셨는데 진짜. 이게 원래 진드러미도 먹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아까 제가 여쭤봤건 혹시 몰라서 이런 상황이 <웃음> 일어날 것 같아서 니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통 먹고 이큰놈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둘게요. 아이 대장님 <웃음> 드셔야지. 아 대장님 드셔요. 그럼 <웃음> 저현지인이에요 <웃음> 자기는 안 먹겠다. <웃음> 아, 자 바로 먹고 처음에. 오 근데. 오. 배로 때는 진짜 까불이야. 회장님 먼저 드세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자꾸 촬영해주는 친구가 여기 쳐다보고 있어. 아. 겠다 방금 거리 버터플라이 됐어요 맛있죠 근데. 네. 졸린데? 은것 같은데? 한쪽부터 오는 것 같아, 데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 괜찮아요. 네, <웃음> 아, 제가 괜찮아요. 아니, 진짜 아 아, 그러면서 현호 씨는 젓가락질 한복밖에안 했어요. 아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현호가 배를 배래.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근데 보건은 좀다네 절지 아. 말고, 절지 말고. 막었어 아, 깍두기 같은 데한번 먹어봐, 그냥. 아, 진짜 이거 한 번, 한번 드셔보세요. 아. 와, 이 소리 개 미쳤어. 그러네, 소리가 진짜. 음. 음. 야. 왜안 삼켜? <웃음> 왜. 고리 빼려고? <웃음> 거, 그것도 같이 드시면 돼요. 나군대기 <웃음> <웃음> 한마디 겠습니다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음 어, 아아 진짜? 맞아. 맞아. 아 비려서 싫어하는구나? 아, 비려서 근데 음 전혀 비린내가 아예 없어. 식감도 너무 좋고.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갑자기? 아, 쫄봉쾌 음. 이거 한입 먹고 요 맛을 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어때? 한 명씩 가자 그러면. 한 명씩! 리발네기들아한 <웃음> 명씩 해보자 마피아 한 마디씩 제일 안 웃긴 내끼 이거 바로 한점나 벌칙인가? 아자홍자발이지 혼자 발이지 혼자 발이 사실 대장님부터 이거 하는 게제주도인 <웃음> 대장님께서 먼저 한 마디씩 와 개구 개구 어나나빼나빼나막 온다 이야 이거 다 얘기는 안 되지 나는 현원가 이거 한입먹고노래를 불렀으면 좋아 나는 비트박스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비트박스가 나온다고? 미안해요 아, 아 촬영할 때 진짜 아저왜그러요 누구 거야 누구 방인데? 제거제건 아니면 <웃음> <웃음> 왜 비트박스를 시키냐고 <웃음> 얼굴 점점 빨개지시는 잖아곰팡 아, 여러분들과 내 이름은 김상만과 다시 이럴 거면 <목소리> 콜라보 안 했습니다 <웃음> 자 바라볼게요 <목소리> 처음에 를. 와 이발 나탕 나상 <웃음> 야야이리다 아, 살았다 잠깐만 자 이제 해팅하시죠 뭐야? 아, <웃음> 아안할 거야 왜 그래 내채널 제주그룹이 구독, 좋아요, 취소 부탁드립니다 <웃음> 팡이예요여이요 <공팡이야, 웃음> 근데 우리 넷만 음. 할수가 없는 게. 아, 아, 아 맞지. 근데, 저 친구는 자기는 이행시하고 싶다고, 쫄복으로 응. 자, 잠깐 무셔보도록하겠습니다 이행시 좋다고. 이행시 좋할것이아시좋으로 이행시 다이로시좋다자 이행시 좋다고. 이다고 이행시 좋쫄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진짜 지금 개 웃긴 거거든요. 쫄라 맛있어 나왔어. 가어 어, 진짜, 진짜 힘들겠다 이제. 헉복 그거 나있어 아, 아, 아, 아. 야, 나. 너 때문에 사았다고 나는. 야, 여러분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또 라면을 삼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라면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면이 지금 완성됐는데 이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와 이거는 진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어, 껍데기 먹어봤어아 저는 보고를 좋아해요 보고 껍데기로 초무치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이 라면이 얼마짜리 라 하네요 280만원짜리 많이 올라갔네 이제 <웃음> 정성이 들어갔으니 여기 안에 들어간 게이 껍데기랑 자이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뼈 먹을 수 있나? 그냥 씹어서 어 드셔보세요 예? <웃음> 어, 맛있겠다. 먼저 먹어보세요. 아 먼저 드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맛있겠다. 이야 이거 맛있겠다. 앞접시. 들어주는. 네 그럼요. 내셔널 제주 그래픽. 개웃다 바로 먹고 있어요. 초베르 음. 기대되나. <웃음> 음. 진짜 맛있으면 은 먹자마자 느껴지면서 <웃음> 여러분 와. 와. 아 이게 여러분 야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미름맛이 나와요 어 아, 진짜? 아, 아. 사실 튀겨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 덩어리였나? 아니 아니 콜라게 덩어리랍니다. 금방 먹어봤는데요. 네. 면을 먹어봤는데 이래요. 아, 면을 위한 건데 요나 어떤 맛인지 알아? 어, 어. 무슨 맛이냐면 매운탕 국물, 남은 아, 국물에다가 아, 라면 아, 담궈넣은 아. 먹는 맛. 이맛이시잖아요왜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기에 라면을... <남은>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이 껍질 있죠? 콜라게 덩어리 이 껍질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고 하거든요. 아 오랜만에 떨리네. 초베르! 아... <웃음> 너무 솔직해서죠. 전 알아. 전 알아. 어. 알겠어. 아 이거 진짜. 싫으세요? <웃음> 약간 라면 때 먹을 수 있잖아. <웃음> 어? 어아 그렇게 먹고 싶다고요? 그만 보세요. 저뒤 돌아서 있어요. 라면 먹고 이행시 한번 갈까요? 아 그러면 보스야 츄베르 한번 할수 있어요. 하면 제 기절할 거.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예북 이쪽, 북 이쪽 이쪽 이쪽. 추배로. <웃음> 아 너무 매력적인. 이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 먹는 것도 재밌네. 하나 둘셋 라. 앉aten! 라면 룸나가, <웃음> 라면 룸나가 있어, 라면 괜찮아. 면, 면. 아, 면이 리발. <웃음> 오 스카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안 일어나고 앉아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 근데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나요? 네, 네. 괜찮을 겁니다. 옵니다. <웃음> 자, 바로 먹을게요. <봐볼게요>. 초베르. <웃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뼈가, 이거 누가 이거 못 씹는 건데, 니? <웃음> 한 번만 씹어보세요, 한 번만. 아, 방금 제가 너무 컸는데, 이거는 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씹어요? 응. 어, 진짜? 아. 어, 뭔지 알지? 제대 삭제돼 대 아, 욕심을 <웃음> <키우는> 너무 되네. <웃음> 네. 또 아버님의 정성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아버님의 거니까. 정성을 무시할 수 없죠, 혜영 참고로 혜영씨는 회도 잘안 드세요. 네. 회를 잘못 먹어요. 네. 비려서. 근데 웃긴 게, 내셔널 네. 제주 그래픽을 하고 계십니다. 추내는. <웃음> 안 씻고 그냥 먹이면 먹을 거요 <웃음> 이게 뭐 껍데기에 돌기 같은 게 있는 <웃음> 거야? 야 이거다 어 이거 이게 정확한 아니, 정확한 맛표지인다 여러분 진짜 돌기 같은 게느껴지아 음... 근데 보고모양봐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아, 이거를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웃음> 이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또 정성도 있고 너무 맛있는데. 뭔가 <웃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냄새도 비리잖아. 요 돌긴가라고 하니까 그게 상상되니 아, 아, 맞아 아, 맞아. 이미지상상가고 뭐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보고는 최고의 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유별나 거예요. 돌기는 사실이에요. <웃음> 돌기는 <웃음> 정확히 뭔지 알 이게 약간 식감이 아예 물컹하면 괜찮은데 그 돌기 때문에 빙상 들면. 맞아 맞아 맞아. 보고 잡았을 때도 보면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상판입니다 보고는 하나도 모르겠요이미가 약해가지고. <웃음> 성정 <성은아>, 부른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배랑 보고 라면을 먹었는데 이건 진짜 여러분 전문가 없이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맛 어떠셨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허저 프라이어 원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아니. <웃음> <웃음>